여러분 들 중에서 혹시 프랑스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랑스 가보면 이게 그 뭐라 올까 그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란 게 있어 마지노선 마지막 마지노라는 것은 무슨 말냐면 아주 그 뭐라 럴까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뜻인데 그 마지노선의 그 방어선이 아주 철의 장벽 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마지노선을 다 구축해 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독일군한테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그 우회 작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항상 살면서, 이게 뭐냐면, 상상을 할 때, 뭐든지 상상력이거든. 뭐, 몽상도 좋고, 상상도 좋고, 모든 게다 상상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상력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날 이 자리가 있는데, 숨 3분만 못 쉬면 우리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처럼 약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숨3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늘도 날게 되는 것이고, 또 바다 속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수많은, 수많은 난간을 갖다가, 수많은 불가능한 걸 갖다가 우리가 가능하게끔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그게 상상력이거든. 상상력이 있고 인간은 몽상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공격하는 상상력이 가진 사람이 꼭이기게돼 있더라고. 방어하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결국은, 그게 무슨 말, 철회, 항상 성도 마찬가지고 공격하는 사람한테 당하게 돼 있어. 아무리, 아무리 그 성벽이 강하다 뭐 한다 하더라도 공격하는 사람한테 허점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을, 세상을 살면서 공격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항상 방어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그 사다트 그이집트그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항상 수비만 한다는 데서 꼭 당하게 되는 거 있잖아. 수비하면은 또 이쪽도 공격력이 나와서 또 당하게 되고. 또그 수비가 또 완벽하게 되면 또 다른 또 수, 다른 공격하는 방법이 있게 되고 살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적극적인 삶이거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인생 살면서 내가 공격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 무슨 무슨 말만 하면은 뭐안 됩니다. 아 그건 우리 우리 심으로선 도저히 안 됩니다. 항상 수비적인 상상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가정에서도 문제. 항상 변화가 있지 않으면 변화를 안 받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쯤이 외국 나갈 때배 타고 갔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배 사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가능 되지만 옛날에는 진짜 국사범 가다가 죽어라 <웃음> <웃음> 가다가 죽어라고 훈했던 데가 그게 제주도 아니었습니까 진짜? 좀 아주 가슴 아픈 흑산도는 흑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흑산도 같은 데는 그런. 그 생각, 그런, 그런데 옛날에 그 정성들 아니라 이제 좀 뭐랄까 처음으로 외국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사가 아니라 외국에, 미국에 가서 신문을, 유길준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냈는데 배 타고 가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가 타게 되면 배가 얼마만큼 풍랑이 심합니까? 풍랑이 심한데 다른 사람들, 은전부다들 이게 다밀실로 다 들어가고 선실로 들어가는데 그 우리나라의 유길준씨라 그러면 절대 가판에서 가 들어있더랍니다. 그왜 그러냐니까. 왜 피하지 않는것 같지? 내가 지금 현재 죽으면 물에서 죽는데. 그때 칠성판에, 칠성판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관에, 관에 칠성판. 칠성판은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 아무도 없는데, 칠성판. 그러면 여기에 배게갑판이라도 등지고 있어야지만 칠성판이 있는가? 그게 우리 양반들의, 그게 상반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루한 생각을 가졌었거그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때 기가 막혀 물에 빠져 죽는 거나 칠성판에 있는 거나 뭐 다른 거뭐 있겠냐만 아직도 그게 불과 백년전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러한 그런 사고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로 악연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악연인 사람들 전생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것인지 몰랐어요. 악연이라 하면은 그건 조금 좀 이게 좀 이번에는 잘, 이번 생에는 좀잘 지내자. 하고 좀 잘해 주려고 하면 영락없이 꼭 악연으로 헤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그러니까 전생의 악연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다. 내버려 둬야 되는 거 갖다가 그걸 조금 더 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꼭또 문제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악연은 그냥 그대로 두어서 그냥 그대로 두어서 나중에 다음 생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숙성되도록 두어야 될거 갖다가 성급하게 성급하게 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부를 그랬어요. 제발 좀 숙명통 하셔서 다음에는 좀 전생을 좀좀 서로서로 압시다는데 좀 전생도 마찬가지야 혼자만 전생 한다면 진짜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진짜 같이 알아줘야지만이 뭐가 되는 것이지 전생 자체도 내가 항상 어떤 누구보다 야 제발 좀 이렇게 좀 좋은 척 해라 내가 웃으라고 한다고 해서 웃을 일이 있어야 된다고 웃는다는 사람은 절대로 웃지 못합니다 항상 울고 찌그릴 웃다가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니까 부처 흉내 내면 부처가 되는 거야. 하지만 도로 도로 아미타불의 말 무슨 아무 타불 아미타불 열심히 찾다 보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라. 이게 사람들 뭔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 도로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이 안 되는 걸로 알겠는데. <웃음> <웃음> 아, 아미타불 열심히 찾다 보면 도로가 되는 거,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세상 세상 살면서 좀좀좀 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항상 수세적인 마인드를 가지면만 맨날 수세적인 마인드밖에 안 되는 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가족간에도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격적인 상상력을 갖는 사람만 우려하고 있는 거라. 수비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공격하는 사람을 당하게 돼 있어. 국가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우리 또좀더 진화하자. 네, 감사합니다.